지난 대회 이후에 8kg에서 약 10kg 쪘어요. 음 아무래도 식단을 안 하고 이게제 자신을 너무 노니까 작년 12월달에 먹고 이제 다 먹고 어, 1월달에는 안 먹고 다시 2월달에 받아서 먹고 시작했는데 저는 먹다가 안 먹으니까 이거의 차이점 이게 효과를 진짜 몸속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어, 벌써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광고 받은 영상에서 다시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영상이죠 제가 바디 프로 촬영한 거 그때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대회 이후에 8kg에서 약 10kg 쪘어요 음 아무래도 식단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제 자신을 너무 노니까 살을찐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구정이 지났잖아요. 구정이 지나다 보니까 설때 먹은 게 다시 이제 불어가지고 더 많이 찐것 같아요. 아니, 멍절날 이렇게 음식이 눈에 앞쫙 펼쳐져 있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있어? 엄마가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거 안 먹으면 삐치지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촬영하고 부모님과 바로 산에 갈예정이라 운동복을 입었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운동복이 이 목까지 오는 운동복이라고 해서 얼굴이 더 동글동글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옷을 부랴부랴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소개 다시 받은 광고는요 바로 서현의 빨간통 다이어트죠 이 푸드 콜레올로지를 다시 받았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먹고, 이제 다 먹고, 어, 1, 1월 달에는 안 먹고, 다시 2월 달에 이거 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먹다가 안 먹으니까, 이거의 차이점, 이게 효과를, 진짜,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 와, 진짜. 이게, 이거를 그냥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몰라. 이게 뭐 살이 빠지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조금, 음, 조금 먹고 나서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이걸 먹다가 안 먹으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 와, 진짜. 저한테는 개개인마다 효과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딱 하나가 정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음. 제가 그 얘기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그래도 이제 광고를 받았으니까 그전 영상은 여기 요 카드에 여기 카드에 띄워 드릴 거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광고 받았으니까 한번얘기 줘야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 콜레오로즈는 추천을, 어, 이런 사람한테 한대요. 기름진 식사가 많고, 나, 나 기름진 거 되게 좋아해. 삼겹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거기다 과식을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다. 제가 과식은 안 한, 과식은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어, 는 약간 폭식을 해요굶었다 폭식을 해. 해요. 아, 진짜 식습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볼록내어 나온 뱃살이 걱정이다. 저 요즘에 뱃살 장난 아니거든요. <웃음> 그리고 군살이울퉁불퉁 튀어나와 고민이다. 지금, 다른 데보다 뒷구리가 보자. 뒷구리가톡어워왔어 어, 아, 진짜. 나 미치겠어. 거기다가 체지방 감소를 집중적으로 원한다. 제가 이제 상반기 한 6월달, 7월달 에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체지방을 이제 또 태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원한다. 아니,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다 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내가 이걸 지난번 12월달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안 먹다가, 안 먹다가 보니까, 어. 얘가 저한테는 상당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잘 맞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좋냐 얘가 왜 좋냐면 우선은 좀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냐 우선은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도 통과 됐고 대표 허가도 됐고 그리고 식품, 의약품, 안전처 기능성 인증도 받았고 인체 시험 적용,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콜레올로지 먹는 거 두알 빼고 콜레올로지티도 받았었잖아요 콜레올로지티 같은 경우는 약간 혈행 개선이었고, 개선이어서 오전에 마셔주는 거고 얘는 자기 전에 두 알만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티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물을 잘안 먹다 보니까 물 대신 마시는 게 좋았고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이 콜레올로지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체지방을 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콜레우스포스콜리가 들어있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써있죠? 봐봐. 푸생, 푸생. 이 그래가지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서 원료라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부재료 같은 경우는 야채 혼합 농축 분말 20종. 이걸 20 종이 들어있대요. 뭐뭐 뭐 당근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가 제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 거기다가 뭐케피 모카루트, 뭐 알로에베리 그다음에 좀 우리 좀 많이 알려진 히비스커스도 들어있어가지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이렇게 뭐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전두 알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 다 두냐면 바로 저는 이 콜레올로지를 어디에 두냐면 여기가 제 탁자예요. 그 침대 바로 옆에 있는 탁자인데 여기다 이렇게 두고 먹습니다. 그래야지 밤에 자서 누워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나서 이렇게 두알을 먹고 잡니다. 음. 많이 먹었어요 지금 받은지 좀 돼서 많이 먹었어요. 아니 안 먹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어, 많이 먹었어요 지금. 어 침대 옆에 둡니다. 그래야지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이 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침대 옆에 두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저처럼 귀찮은 저 진짜 게으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저 귀찮음이 있는 사람한테 되게 딱 알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다 이걸 먹은지 이제 10월달에 먹고 1월달에 쉬고 다시 먹은 게 2월달부터 거든요 이 제품을 먹은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먹기 시작한지 그래서 뚜렷한 차중의 변화는 없어 아직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한달 쉬면 보니까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뭐냐면 정말 화장실을 잘 가요 어 저는 저는 그래요 이게 개개마다 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 다르고 효과도 이제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걸 먹으니까 진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달라졌어. 오. 그래서 아침에 되게 갑.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그거 그게 거그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변비가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단백질도 좀 많이 챙겨 먹는 편이고 야채를 잘안 먹어 야채를 잘안 먹어가지고 음 다이어트하거나 평소에 그냥 평소에 변비가 있는 편이에요 만성 변비라고 하지 그런 편인데 제가 이거 먹었을 때는 화장실 되게 잘 갔더라고요 근데 1월 달에는 내가 화장실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아 내가 요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돈 주고 살려고 이제 좀 알아보고 했었어요 이제 가격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봤었는데 다시 이렇게 건과 내가 너무너무 좋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제가 먹다가 안 먹으니까 딱된게 저는 이걸 이 제품이 아직은 뭐 체지방 감소 이건 모르겠고 화장실을 가는데 찍 정말 아침에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이게 빨간통 다이어트가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눈맛에도 이게 뱃살이 이게 제가 원래 뱃살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이거 나중에 뭐 대회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을 때 들어갈 거긴 하지만 정말 뱃살이 뽈게록했었는데 뱃살이 그래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 요 지난주에 금지 찍은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대만족. 어.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일주 먹고, 2주 먹고, 아, 나는 왜 효과 안 나지, 왜 효과 안 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제품은, 이, 여기, 플레올로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꾸준히 드셔보셔야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효과에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것만 먹어서는 저는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는 그냥 보조제 하는 거야. 도움을 많이 주고 내가 좀더 살을 좀더빼었을때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것만 믿고 뭐 먹을 거다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 안 돼. 얘 도움을 받을, 확, 확실한 도움을 받으려면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해야지 좀더 멋있는 핏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도 계속 계속 꾸준히 이거 다 먹고도 제돈 주고 또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 만큼 저는 먹었을 때안 먹었으라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제 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급진 급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급하게 찐 사람 급하게 빼야 된다는 분들 되게, 그래서 되게 막 식단 조절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런 푸드 콜레올로지, 이거 콜레올로지, 이거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서현님이 광고했잖아. 몸 진짜 바디라인. 너무 예쁜 서현님이 광고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는 것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먹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7월 됐나 6월 달, 7월 달에 대회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는 산에 가겠습니다. 다시 광고줘서 고마워요. 나 이거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웃음>